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 동위원소는요. 같은 녀석이라 했잖아. 뭐만 다르다고 했어? 몸무게만 달라. 그러니까 원자의 상대 질량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원자의 상대 질량이 달라서 대표적으로 뭐 있냐 하면 탄소 있는데 원자번호 6번이야. 애 질량수 12. 애는 원자량 12래. 원자량 12. 다음에 탄소가 있는데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4. 애는 14. 원자량이 14래. 지금 원자량 제가 12, 14라고 했어요. 지금 질문 갑니다.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 얼마? 12 질량수 14짜리 탄소의 원자량 얼마? 14 그치? 그러면 원자번호 6번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 애면 12라 하면 되고. 애면 14라 하면 되는데 이 질문은 뭐야? 애 물은 거야? 애 물은 거야? 묶어서 물은 거야? 묶어서 물었잖아 그럼 그때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 어쩔 수 없이 평균을 쓰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주교율표상에 수소 원자량 다 있잖아요 주교율표상에 쓰여 있는 원자량은 전부 다 평균 값이에요 평균을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평균 계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뭐 이런 거죠 자 a가 자 뭐라고 했지 가로 쓰고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1 0짜리도 있고 a가 원자량 1 1짜리도 있고 a가 원자량 1 2짜리도 있어 전부 다 똑같은 a인데 몸무게만 좀 달라 이 관계를 무슨 원소 동의 원소 그러면 내가 a의 평균 원자량은 우리끼리 약속 하나 합시다 위에다 빠 하면 평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들 존재에 따라서 평균값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들이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존재하지 봤더니 2대 1대 3으로 존재하더래. 그러면 평균 계산은 시작. 10점 맞은 애가 몇 명? 그러면 10 곱하기 2 더하기. 11점 맞은 애가 몇 명? 11 곱하기 1 더하기. 12점 맞은 애가 몇 명? 곱하기 3 나누기 전체 사람 수몇 명?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죠. 끝이에요. 이게 평균 계산하는 거라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개념은 다 끝났어. 개념은 다 끝났거든? 이제 스킬 들어갑니다. 아, 스킬이라기도 좀 미안, 뭐 하는 거. <웃음> 아, 문제풀이법 또는 스킬 이런 것들은 포커스가 현재 출제되고 있는 그 문제에 맞춰져 있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현재 주로 동위원소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느냐. 이거는 개념은 다한 거예요. 어, 나되는가 하면 은 대부분, 방금은 내가 동위원소 세 종류 썼잖아. 그치? 대부분은 동위원소가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소가 이 녀석입니다. 내신에서는 원자량 35짜리 CL이 있고 원자량 37짜리 CL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개가 3대 1로 존재한대데 평균 계산할 수 있죠? 총점 얼마예요? 35 곱하기 3 더하기 37 곱하기 1 나누기 전체 몇 명? 4명은 평균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동의원소가 현재 몇 종류지? 두 종류잖아. 이때는 4분을 쓰는 게 편해요. 4분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것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 그래서 4분점을 네 잡는 건데 자이두 개가 1대1로 존재한대. 그러면 평균은 딱 가운데겠지. 얼마? 36 나오는 거야. 그런데 37짜리가 비율이 더 많대. 그럼 평균은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겠네. 35 35짜리가 많으면 평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렇지? 그런데 누가 더 많아? 35짜리가 더 많잖아. 따라서 평균 되는 지점은 여기쯤에 있을 거야. 그때 4분을 잡으면 35와 37이 몇대 몇으로 존재하지? 3대 1로 존재하니까. 그때 평균에서 여기 값 관계를 1, 요두 개를 1대 3으로 쪼개버리면 그 지점이 평균이라는 거죠. 3대 1로 존재하니까 4분점은 1대 3으로 잡는 거 알자이거나. 그럼 실제 이 값은 얼마예요? 처음에 35보다 더 크죠? 얼마만큼 크죠? 35와 37은 얼마 차이 나니? 2차이나 제 그리고 전체 2에서 1과 3이니까 4분의 얼마만큼 더클 거야? 4분의 1만큼 해주면 평균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애가 0.5니까 얼마? 35.5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1하고 3하고 합치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 4 나오죠? 요 간격이 4래 그런데 실제는 35, 37은 간격이 4야 2야 몇배 4가 2 됐으니까? 1분의 2배네 그럼 전부 다 1분의 2배 시키면 되지 뭐 그럼 요 간격은 얼마 차이라고? 0.5 차이 여기서 얘가 0.5 차이니까 얼마 나오겠어? 35.5인 거지 뭐 그치요? 맞죠 이거. 그러니까, 평균을 써도 되고, 네분 써도 되는데, 이렇게 네 분을 쓰면, 시간이, 또는 편리성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약간 차이나. 아, 뭐 아까 평균 점수 계산을, 그식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시간 차이 얼마나 겠어 3초? 5초? 그 정도 나겠죠, 뭐.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정리 갈까요, 이제? 하나. 자, 갈게요. 원자량 10자리가 있고요 원자량 11자리가 있는데, 두 개가 몇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했더니, 10.45래요. 두 개는 몇대 몇으로 있을까? 그래서 원래대로 계산을 하려면, 10자리가, 10자리하고 11자리가 있잖아. 이두 개가 X 대 Y로 있으니까. 그럼 내가 식을 대입해서 하면, 자, 10점짜리 x명이니까 몇 점? 10x네 11점짜리가 y 있으니까 11y네 나누기 전체 학생수는 얼마? x 플러스 y 전체 합을 100으로 잡아서 100으로 쓰든 1로 쓰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자 여기 여기 얼마 차이 나지? 평균하고 n은 얼마 차이나? 그게 이 사이 간격인 거지 0.5 그렇지? 평균하고 얘는 얼마 차이 나지? 그게 이 간격인 거지, 1.5. 그럼 이두 개의 간격은 몇 대면 나오니? 1대3 나오잖아. 평균과 나의 차이가 1, 그게 이 녀석의 비율이고 평균과 이 녀석의 차이가 3,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이잖아. 그거 이용하면 돼. 동의원소가 두 종류 있었을 때 따라서 지우. 평균이 다시 얼마 나왔다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몇점 차이가 나? A와 평균과 이 녀석의 차이는 상대방의 비율. 0.45. 그게 이 녀석 되는 거야. 0.45. 오케이? 그러면 11짜리. 평균과 11은 얼마 차이 나게 되지? 0.55 차이가 나게 되지.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 0.55. 이런 게 편하다는 거야. 동원서두 가지 있을 때에는. 따라서 평균하고 본인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간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알아두면 괜찮겠지, 알? 이건. 지운다, 알? 이쪽은 노트, 연습장. 여기는 정리하는 거. 두 번째 갈게. 한글 배우니? 한글이요? 아니, 발음이 안 좋구나. 확률. 아 배워? 아, 배웠지 확률은 아 그럼 확률에서 가지수 뽑는 건다 알겠다 주사위 던져서 1 나올 확률은 얼마지? 전체 6개 중에서 한 개가 6분의 1이지 그치? 그럼 두번 던져서 두번 연달아 1 나올 확률은 얼마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치? 어, 다 됐네 CL이 있는데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이두 개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한대 그래서 내가 4분을 쓰든 평균 점수를 쓰든 간에 이걸 가지고 CL의 평균값을 구했어 그랬더니 35.5가 나왔대 자, L랑 L은 얼마 차이나? 0.5 그게 이 녀석의 비율 L랑 L은 얼마 차이나? 그게 이 녀석의 비율 따라서 1.5 대 0.5에서 3대 1, 그렇지? 요 값은 CL의 평균값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CL2를 만들었어 그럼 CL2의 평균은 얼마 나오지? 별거 없잖아 너 하나가 35.5라며 근데 얘는 CL3야 CL2야 그렇지 곱하기 2하면 되지 뭐.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은 얼마 나와? 곱하기 2하면 71 나오네 그렇지? 거꾸로도 갈수 있어야 돼 CL2의 평균값이 71이면 CL 하나는 얼마? 나누기 해 하면 되니까 35.5.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CL2 해보자고. 야 CL2면 CL을 몇번 끄집어내야 돼? CL2를 만들려면 그래, 뭐, 뭐, 빨간색으로 했다 내가. 어, 두번 해야 돼, 두 번. 두 번을 끄집어내야 돼. 두번 한번 끄집어내보면 가장 가벼운 거두번 끄집어내는 확률이 있겠네? 그렇지? 가장 무거운 거두번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벼운 거 하나, 무거운 거 하나 섞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확률 하나 물어볼게. 이거 하나, 이거 한번 뽑을 확률 얼마야? 세개 하나 있으니까 얼마? 4분의? 아, 그렇지. 4가 어떻게, 야, 근데 4가 어떻게 나왔어? 아, 3 더하기 1? 아, 아나 진짜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면서 나는 되게 무식하게 공부했거든. <웃음> 공부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근데 무식하게 공부해도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추고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확률과 통계. 그래서 나중에 듣기론 확률과 통계는 DNA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대. <웃음>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를 한동안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확통할 때막 주사기 가지고 던지는데 뭐 뭐라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니들이 대답 좀 해줘야 돼. 지금 애한번 뽑을 확률 얼마니? 그러니까 4가 4가 이렇게 나온 거지. 3 더하기 1 해서 위에 1,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애는 한번 뽑는 거야, 두번 뽑는 거야? 그러면 35짜리 두번 뽑아야 되니까 3 더하기 1 분의 3을 또 뽑으면 3 더하기 1 분의 3, 그렇지? 더 해야 돼? 빼야 돼? 곱해야 돼? 아, 두번 전속이면 곱하는 거네 알았어, 알았어. 에이, 그럼 얘는 이거 하나 뽑을 때가 3 더하기 1분의 1인데 또37 뽑으니까 3 더하기 1분의 1 그럼 얘도 두번 연달으니까 곱하는 거네 그러면 얘는 35를 뽑고 37 뽑으면 어떻게 나오지? 35 뽑을 때가 얼마야? 3 더하기 1분의 3 그치? 그 다음에 37을 연달아 해야 되니까 애도 곱하기지. 맞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어? 그리고 3 더하기 1분의 1. 맞아? 근데 이게 애 먼저 뽑고 애 뽑는 경우도 있다면서. 두개 다르다면서. 그럼 두 개가 다르면 두 번째는 뭐지? 아이, 젠장. 3 더하기 1분의 1. 아, 또 연달아니까 곱하고 3 더하기 1. 맞지? 그럼 이두 개는 곱하나? 아니면 더하는 거야? 이건 다른 거라서? 아, 그렇대. 그럼 이 같은 숫자니까 사실상 여기에 2를 곱하면 되는 거다. 그렇지? 맞지? 아... 어... 됐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두 개가 x 대 y로 있다면 얘는 이게 얼마가 되지? N는 N는 그렇그렇 그렇지 N는 N는 N는 어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한 방에 묶어버리면 3은 x잖아 그게 두개 있으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 됐지 그리고 3이두개 있으니까 x의 제곱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2 곱해줬으니까 이거 이거 좀 지워도 되겠다, 그렇지? 좀 지울까? 그럼 얘도 xy로 표현을 하면은 아 밑에는 x 더하기 y의 제곱, 그렇지? 그리고 e 뭐지? 어레츠 xy, xy, 그렇지? 는 그대로 쓰면 밑에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 1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뭐지? 그치? 맞지 그럼 이게 전부 다 확률이네? 그럼 요세 개를 전부 다쭉 하고 합쳐버리면 밑에는 뭐 나오지? X 더하기 y 의 제곱 나오고, 그치? 위에는 뭐 나오지? X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어, 근데, 근데, 그치? 근데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이 경우는 밑에나 위에나 같은 거네 즉 밑에를 전개한 게 위에 식이 되면 되는 거다 그치? 맞지? 정리 끝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까지 우리 기초 개념이지만 확장 한번 해볼까? X가 있는데 원자량 A야 X가 있는데 원자량 B야 이두 개가 X대 Y로 존재한대 X 대 Y로.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첫 번째, X2 만들어 보려고요 X2니까 몇번 끄집어내야 돼요? 두번 끄집어내죠? 그럼 두번 끄집어내면, A 두번 끄집어내면 무게 얼마? A 더하기 A. 이 A제? 요두개 섞으면 얼마? A 플러스 B. 그렇죠 요거 두개 하면 무게가 얼마? 이 e, b 죠 그러면 전체 확률, 맨 밑에 분자는 뭐 나와? 한번 뽑을 때가 x 더하기 y 분의 응이라며 그런데 두번 뽑았으니까 1승이야 제곱이야 제곱이잖아 그런데 이거 전체 합은 1돼야 된다며 분자 분모 같다며 그럼 이거 제곱하는 거해 배우지 고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지 그치? 얼마 나와? 이거 두번 뽑았으니 x제곱 이거 두번 뽑았으니 y제곱 섞어서 뽑았으니 시작 그럼 이들의 존재 비율은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네 그렇지? 확장해 볼까? 확장 이것까지 나오면 대박인데 몇번 뽑았어? 세번 뽑았잖아 세번 그럼 밑에는 x 더하기 y에 1승이야 2승이야 3승이야 그렇지 삼승하면 되지 이거 해도 배우지 자 이거 세번 뽑았어 뭐 나와? X삼승이지 요거 두번 요거 한번 뽑으면 어떻게 되지? 3X제곱Y지 그치 어, 고3 애들이 알려주더라고 나 2라고 썼거든 <웃음> 요거 한번 요거 두번 뽑으면 어떻게 되지? 3 어, 이거지 그치 요거 세번 뽑으면 어떻게 돼? 어, 네가지 나오네 이게 각 녀석의 존재 확률이지 무게는 XXX X, X 이 새끼만 세번 뽑았대 몇 A? 3A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X 두 번, Y 한 번, 너두 번, 너한 번, 2A 플러스 B도 있고요. 그다음에 X 한 번, Y 두 번, 너한 번, 너두 번이니까 A 플러스 2B도 있고요. 그치? 그다음에 Y 세 번, 너만 세번 했어요. 3B. 분자량은 총네 가지가 나오고 이들의 존재 비율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지? 칼리보자라니까 이거 지워도 돼요? 놔둘까요? 둘까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하나 해볼까요? 여기쯤 여기쯤에서 원자량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x 대 y 대 z 이것도 할수 있겠다 동위원소몇 종류? 세 종류지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x2를 만들려면 밑에는 가지수가두 종류니까 x 더하기 y 한거 아니야 그럼 세 종류는 뭐라고 쓰면 돼? 시작 y 더하기 빨리 빨리 빨리 Z. X1이야, 2야, 3야. 이 2니까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저거 해도 배우지? 자, A만 두번 했어. EA야. A만 두번 하면 EB야. A만 두번 하면 EC야. 그치? 그럼 A만 두번 뽑으면, 시작. A만 두번 뽑으면, A만 두번 뽑으면, 됐지? 자, A하고 B를 섞었어. 이렇게 섞었어. 똑같아. A하고 B 섞었어. 이엉엉 e? 응? 응. 얼마 나와? 2XY. B하고 C를 섞었어. 얼마 나와? 2YZ. 그치? 다음에 C하고 A를 섞었어. 얼마 나와? 2ZX. 여섯 가지. 각각의 확률, 비율 다 돼야 안 돼.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지? 오케이? 정리하지? 체크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 내가 한두 가지만 할게요 네분을 쓰든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다 네분 한번 써볼까요? 4번 가지고 35짜리가 있고 37이 있는데 존재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1대 4면 4대1지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평균 값인데 합쳐서 얼마 나왔지? 5죠 요 차이를 5로 잡았을 때예요 그런데 실제는 두개 차이가 얼마입니까? 2죠. 몇배 시킨 거야? 5분의 2배. 0.4배 시킨 거죠. 그럼 애도 몇배 시켜주면 돼? 따라서 35에다가 1.6 더 하시면 36.6이 나올 거예요. 오케 이런 이 방식으로 4번 연습하려면 저렇게 하시고 4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평균은 다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고 5번하고 6번은 전부 다몇 종류지? 세 종류니까 네분 말고 평균으로 계산하시고 다음 2번 자 3번 하나 할게요 20자리와 21자리가 있는데 원자입니까? 이거 원자에 대한 거야? 분자에 대한 거야? 분자 하나가 40.2나왔대요 D2가 <웃음> D2 평균이 40.2래 그러면 D 하나는 평균이 얼마 나오죠? 딱 절반이니까 20.1 떨어지겠죠. 그때 22녀석과 평균에는 얼마 차이 납니까? 그게 상대방의 비율 0.1. 다음에 2녀석과 이 2녀석은 이 얼마 차이 나죠? 0.9 차이 나지. 그게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두 개는 몇대 몇? 9대 1로 존재한다. 이러시면 되는 거야별거없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2번이에요, 2번. 3번 갑니다, 3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요거는 제가 다풀 테니까 보시고. 풀 때, 해. 있잖아, 쌤이 할때 중요한 건 체크해도 괜찮아. 이건 이 문제에서 중요한 워딩이구나. 그건 괜찮거든? 그런데, 아, 어 그냥 따라서 막 쓰는 친구가 있어. 그러지 마요. 보통 그렇게 쓰고 나면 자기가 푼줄 알더라고. 그리고 다시 안 봐. 그래서 본인이 푸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쓱 보시고 나중에 직접 한번 풀어 보세요. 그리고 셈이 여기 풀이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올려 주니까 나중에 걸리는 건 집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X1이야, X2야. 전 이런 것도 체크하죠. X2개 뽑았구나. 그런데 분자량이 세 종류인데 세 종류인데 얘는 가장 무거운 거 만들어 무거운 것끼리 붙였겠어? 가벼운 거 붙였겠어?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를 X2 두개 붙여서 70된 거고. A는 가장 무거운 거 붙였겠죠 뭐. 그래서 가장 무거운 녀석 두개 해가지고 74된 거죠. 그래서 분자량 나왔을 때 제일 가벼운 거, 제일 무거운 거 보는 게첫 번째 유리해요. 그러면 가벼운 거두개 붙여서 70 나왔으니까 가벼운 녀석은 무게 얼마 짜리지? 35짜리고 무거운 거두개 x 2니까 두 개잖아요. 두 개에서 74 나왔으니까 무거운 건 무게 얼마 짜리지? 37짜리죠. 그리고 이두개 조합해서 가운데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럼 이두개 합치면 72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뭐할수 있어? 동위 원소는 몇 종류? 두 종류인 거야. 그래서 동위 원소가 두 종류인데 각각의 존재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X 대 Y로 놓자고. 그런데 여기에서 70과 72, 70짜리와 72짜리가 있는데 70 만들려면 가벼운 거두개 붙여야 되잖아. 이 녀석만 두번 뽑아야 되잖아 여기 식에서 뭐 나오지? x제곱 어차피 몇대 몇이니까 분모는 다 지워지겠지만 x 더하기 y의 제곱은 지워져 버리겠지 다음에 72는 요두개 섞어야 되잖아 그럼 요두개 섞으면 뭐 나오지? 두개 섞으면 그렇지 x y 그럼 여기서 xx 지워지니까 x 대 2y 그게 몇대 몇이라고? 그럼 이걸로 x, y가 몇대 몇인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럼 이 x, y 구했으니까 이번에 그럼 72짜리는 두개 섞어야 되잖아. 72 만들려면. 그러면 2 곱하기 x는 3, y는 1. 그치? 다음에 74는 애만 두번 뽑으면 되잖아. y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두개 비교하는 거지. 별거 없죠. 그치?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하시고 동영수 끝낼게요